정말로 세상 살맛 안 났습니다. 주식 투자만 하면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4억원이라는 돈을 모두 날려버리고 3억원 정도의빚까지 졌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으로 주식 투자로 금방 까먹고 다시 1 천만원 넣고 또다시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까먹은 돈이 벌써 2억원입니다. 결국은 남은 돈 2억원을 풀 미스 몰빵으로 한 종목에 넣었다가 연속 하한가를 맞고 7억원이란 돈을 단 며칠 만에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더군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와이프 뱃속에 있는 아기 생각하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커피와 담배로만 지내다가 결국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상황 다 설명하고 났더니 와이프는 오히려 담담해하더군요. 전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할줄 알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가게를 내놓고 집을 팔고 났더니 빚만 5억원인가 되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6년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 끝에 빚은 거의 다 청산하고 지금은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식은 못 끊었습니다. 지금은 주식으로 투자한 돈이 150만원입니다. 대신 한번 매수하면 한두달 묵혀두면서 아기 과자가 벌면 좀 팔고 해서 수익을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정말이지 돈의 값어치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치킨 한 마리에 와이프랑 아들내미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제가 이제서야 느끼는 것은 그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 후회가 되더군요. 열심히 살다 보면 희망도 생기고 가족들 바라보면서 조그만 일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합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은 못 데려가도 부대찌개 시켜놓고 즐거워하는 와이프 보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빚독촉에 시달리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용기를 내서 새 삶을 시작하였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가족이랑 함께 한다면 분명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첫 직장생활을 나름대로 건실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였고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4년간 별탈 없이 돈도 많이 모으고 나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관심 없었던 제게 첫 번째 유혹이 찾아오더군요. 그동안 모은 돈 10%가량을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익 또한 올라갔습니다. 하루하루 수익률 보는 재미도 있더군요. 그때 저는 지금까지 성실히 적금만 부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펀드에 한참 재미를 보고 있을 때 주변에서는 펀드보다 주식 투자가 수익이 덥다며 주식 투자를 많이들 권하더군요. 주식으로 돈번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인지 주식에 대한 무서운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3개월가량은 계속 수익만 나섰습니다 그때 시중에 나와있는 주식이란 책은 모조리 사서 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어느 순간 가진 돈 전부 주식에 올인 을 하게 되더군요 자꾸만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로 다시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었다는 생각에 손실을 줄이고자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서 물타기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약간 오른다 싶었던 주가가 다시 폭락 하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거의 반의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반의 반토막 난 주식이라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 할수 없이 손절이란 것을 하였습니다. 직장생활 5년 동안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더군요. 그 이후로 주식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직장생활에만 충실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여자친구랑 강원도를 놀러갔었는데 정선을 지나갈 때 강월랜드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국내 유일 카지노란 데구나. 여자친구는 놀러온 김에 한번 들렸다가 갈까?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 호기심에 한번 가보자. 입장료 내고 입장을 하였습니다. 우와, 정말 별천지가 따로 없더군요. 여자친구하고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룰렛이란 게임에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3시간 정도 구경했는데 30만원을 따섰습니다 와, 3시간에 30만원이라 하루에 30만원씩만 벌면 금방 부자 되겠는걸 여자친구랑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다음에 또 오자고 하더군요 저도 재미에 흠뻑 젖었기에 당근이지 다음달에 또 오자 다음달에 여자친구랑 또 가서 100만원을 따섰습니다와 정말 기분 좋더군요 그 이후로 일주일도 안되어 또 가게 되었는데 절제를 하지 못해 200만 원을 잃게 되더군요. 여자 친구가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다니자고 하더군요. 그래, 그만 다니자고 하면서도 왠지 다음에 또울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여자 친구에게도 속여가며 도박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도박 관련 서적과 지식들은 모조리 습득했던 걸로 기억되네요. 물론 딴 적도 있었지만 잃은 적이 더 많았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전당포에 차도 맡기고 카드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있는 제 모습이 정말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출입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의 강렬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더군요. 또한 여자친구가 눈치를 채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무역 직장 생활의 흥미도 느끼지 못할 뿐더러 월급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더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한 회사에 다니면서 정말 성실히 일했지만 주말만 되면 이 몸은 항상 마카오에 있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해외 원정 도박을 했습니다. 항공이나 교통체계도 정말 잘 되어 있더군요. 이직시 받았던 퇴직금과 대출 등을 몽땅 털어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재미보다 정말 돈을 벌기 위해 도박했던 것 같네요. 서른 번은 드나들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몇 번은 숙박 비용까지 모두 탕신해서 호텔에 있는 보일러실이나 창고 같은데 아니면 길거리 벤치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벤치 사이사이에 칸막이가 있어서 눕지도 못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더군요. 카지노는 철저히 계산된 곳입니다. 카지노 내부 구조는 일부러 길을 잃게 만들었으며 어렵게 찾아다니는 동안에는 배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카지노 안에 시계도 없습니다. 결과는 찬담했습니다. 수중의 빚이 2억원으로 불어나더군요.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부모님께서 빚을 다 청산해 주시기로 했지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수중에 모이는 돈은 크지 않았으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로움입니다 친구나 지인들과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한참 도박에 뛰들어 살면서 이미 많이 멀어졌었거든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루는 자다가 새벽에 깨어났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로움은 정말 지옥 같더군요 아 정말 그때 저는 정말 미쳤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대출을 또 받아 도박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이 또 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생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죽으려고 하니 정말 무서움과 외로움이 제 온몸을 싸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살했던 분들 오직 했으면 자살을 할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전에 헤어진 사랑했던 여자친구, 부모님, 친구들을 볼수 없다는 생각에 한없이 눈물 만났습니다. 정말 이대로 생을 마쳐야 하는 건지 마카오 한적한 어느 곳에서 이틀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귀국하여 여권을 찢어버리고 또다시 오직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주식이나 도박 솔직히 생각은 나지만 하고 싶지 않고 절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직 수중에 빚은 남아있지만 좀만 더 고생하면 인생의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10년간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눈물과 좌절을 겪었으며 심하게 도박에 중복된 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부모님과 여자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꼭 여기에 사회초년생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주식이나 도박은 절대 하지 말라고요.